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성입니다제 어, 뭐 동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어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요즘 뭐 댓글을 통해서 질문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제 그뭐 주로 뭐 2차 자각증상 때, 어,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도 항상 어,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어떤 뭐 치료법, 전체 과정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올려놓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2차 자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 또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자꾸 질문을 주시면서 어떤 제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의 여러분의 마음이 참 읽혀져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고 뭐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 뭐 일주일에 네번씩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들어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중에 저하고 이렇게 막 전화 통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그런 모든 분들의 참 전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 제가 이렇게 뭐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후원금이 다 이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막 전화번호도 올려놨다가 또 지워버렸다가, 동영상도 올렸다가, 내려버렸다가, 이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나여튼 제가 참, 참 싫어하는 게, 마음이 안 편한 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도움 관계로 엮어지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서, 올렸다가도 지워버리고, 올렸다가도 내려버리고, 막, 이걸 몇 차례나 반복했는데, 물론 뭐 제가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보렸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동영상 하나 올리는 거는 전화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치료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은 좀 제가 좀 받기가 좀 곤란해요. 왜 동영상이 다 설명이 돼 있고 또 어떤 동영상을 보라 이런 저게 나와 있는데 그걸 막 전화상으로 막, 이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참 곤란해요. 그건 뭐,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이차 자각증상 때문에요 어, 질문은 게 머리가 어디가 아프다, 뭐, 왼쪽이 아프다, 오른쪽이 아프다, 뒷덜미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가스가 오른쪽으로 차가 올라와서, 횡경막이 아프다, 뭐 아랫배가 아파졌다, 체했다, 뭐 이런 이차 당학 증상들이 감기 기운이 있다, 막뭐 이런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음.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대처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어떤 노하우가 없으시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 하시면서도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막 막 약을 사다 드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안타까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 좀 편하게 전화하시라고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좀 편하게 한번 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후원을 조금 하세요 을 조금 하는데 최소한 천원만 하세요. 최소한 최소한 천원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원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주시던가 전화를 하시고 그죠?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좌고좀 짧게가 아니고 뭐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길게 좀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셔서 어, 뭐 대략적인 치료 방향이라도 잡든지 어, 2차 자각 증상에 대한 어, 해결책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얻어가시든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 제가 뭐 전화 통화 몇십 분 해서 여러분한테 천원 받아서 돈을 벌고 자 한다는 뜻은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실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전화또뭐 전화 통화하다 보면 아,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해서 전화 못했다 이런 분들도 점점 계시고 어, 저도 뭐제 마음을 또 이해를 해주시니까 참 고맙기는 고마워요. 고맙긴 고마운데 또 그것도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보면 눈을 감아버리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닌가 뭐 그런 쪽도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하고 근데 또 부작정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냥 전화번호를 알려놓고 이렇게 도와드린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해. 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천 원이 아까워서, 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은 아프리카 TV 돌아왔어. 그냥, 그데 사실은 아프리카 TV를 이용해서 자고 계속 이렇게 만나면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진짜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프리카 TV를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아프리카TV에 오면 일주일에 4 번이나 뭐네 시간 동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아프리카TV 통해서 이제 본인의 정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대화창에다가 막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연습 안 하신 분들은 더 어렵겠고 또 글로 표현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로 막 답변 드리네. 댓글로 답변이 안 돼요. 그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글로서 표현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 사람 이상하게 받아들여이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도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 그 아프리카 TV로 돌아라막 자꾸 이러는데그 아프리카 TV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한계는 있으니까. 진짜 궁금하고, 진짜 저하고 통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한가지만 지켜주세요. 천 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천 원, 천 원을 후원, 후원을 해주세요. 저한테. 후원해주시면, 아,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습니다 감사히 받고, 그죠? 감사받고 아이 사람이 아 나한테 나를 위해서 천원을 후원해 주셨구나 그 나도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성심껏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주신 그 후원금은 제가 아프리카 TV로 계속 찍는 그것도 하루에 제가 일주일에 4시간으로 스케줄 조정해서 올래요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뭐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프리카 TV를 찍는 제수급비로 쓰이든가 하여튼 제가 앞으로 동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는 촬영해서 올리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적인 어떤 그런 차원도 후원으로 쓰이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돈이 제가 뺏들어 뭐 먹어서 소고기 사먹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죠? 천 네. 원이, 제가 천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다 그죠? 어, 여러분도 지불 했고, 저도 양식껏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천원 후원하고 막 계속 도와달라 이래버면다 골치 아파요. 예, 네, 골치 아픈 거고. 정의 마음에 제가 도움, 도움을 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환불을 해 드릴 테니까. 막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돌려 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여 여러분도 마음 편하고. 저도 마음 편하고. 그죠? 네?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기 전에 후원을, 천 원을, 최소한 천 원을 넣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통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 제가 전화를 바로 드리든가 아니면 몇 시쯤 통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다시 답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어,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소해서 좋고 저도 뭐뭐 뭐 적게나마 어, 후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서 좋고 또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도 또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항상, 항상 동영상 올려놓고 극정되는 부분은 2차 자각 증상이에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막 이런 거 있을 때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좀 팁을 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너무 인원이 많고 저는 혼자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저도막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피했다가 막 전화 와도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여러분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표시를 해주고, 감사 표시를 해주시고, 저도 그게 합당하게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두서 없이 동영상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 동영상 보고, 제발 기분 나빠 하시는 분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프리카 TV 통해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이거 전화하시고 싶으신 분은 후원을 천 원을 하시고, 마음 통화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아프리카TV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들어오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프리카TV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이 좋아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그곳에서도 2차 자격증상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꼭 전화하고 싶으신 분은 후원을 하시고 그냥 떳떳하게 전화통화를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